여기 쇼핑몰은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도 본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대요 아 저기 되게 기대했었는데 꽤 크게 져서 아무튼 여기에는 저기 오행산 가는 길이에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오행산이고요 자 호연으로 계속 내려가는 길 아무튼 이런 작은 마을 같은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코코넛보트 타는데 어떻게 또 바뀌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씨 당구 나름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썼구나 이게 멋있네 끈으로 싸게 했네 이동네도 바람이 많이 부네 모자 잘 잡고 있어야 되겠다 코코넛보트 타는데고뭐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님들 오시면 타면 되는 것 같고 모르서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몇 한국 분들도 몇분 보이기는 한데 아줌마들도 코로나 이전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가슴이 좀 아프시겠다. 아, 아무튼 그래도 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기는 하네요. 다른 코코넛 보트에 지금 보면은 저쪽은 뭐 베트남 국기도 이렇게 다 꽂아놓고. 두 <웃음> heavy men. Yeah. 아 해질 때쯤 타니까 딱 좋기는 하다. Yeah. 아, 아주 아주머니 일부러 지금 비디오 의식하고 노래하시는 것 같아.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세요. 괜찮습니다. 아 정말 네. 평화롭다. 아니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. 새소리도 아주 좋고 이 새는 여기 사는 새가 아니라 저기 저 집에서 키우는 새 소리 같아요 아 근데 여전히 저큰 음악 소리는 들리네 아, 평화롭게 타고 싶은데 와 아,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, 아름답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좋기도 하겠는데 저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싫기도 하겠어요.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그제 물어봤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 저큰 음악소리 진짜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뭐 여기서 뭐 직간접적으로라도 관광객들에게 관광객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아무 말도 안 하겠죠. 지금 다낭에는 보니까는 이비엣젯 항공이 태국하고 방저 태국 방콕하고 다낭고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인도의 뉴델리하고도 또 다낭하고 왔다갔다 해서 인도 사람들하고 태국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빈자리를 인도 사람과 태국 사람들이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. 우리 박현빈 가수님은 좋겠네 여기 베트남 호이안에서. 예전이나 지금이나 죽여줘요 라는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서양 애들은 그냥 저런 데서 앉아서 여기 보니까 뭐 카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앉아서 그냥 이강 바라보고 있는 편안하게 저도 사실 이제 그런게 좋아요 아, 여기는 건물이 비었네요 저게 네,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아예 그냥 배에다가 저런 큰 스피커를 타고 어 대고 있어요 스피커 큰 스피커 태운 배가 하나 둘 셋, 네 개가 지금 일단 보이고요 아 이건 옆에 건아이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아저씨아이거아이만동이어요 20만동 이 구물 던지는 거역시 예전에도 저런 거 있었죠. 와우. Wow. <웃음> He's not a real fisherman. He's just for tourists, right? <웃음> 저렇게 한국 노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. <웃음> 이 스피커 테어 놓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, 여기 사람이 예, 예전엔 없었는데 생겨도 하나 둘셋넷 다섯 팀까지 와, 할아버지도 여기 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 뭐, 살짝 뭐랄까 뭐 강, 강 노래방 같은 그런 느낌 와. 저 가운데 아주 막 노래하는 거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뭐 베트남 현지 손님들이나 태국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일하시는 분들 티셔츠에 베트남 국기 그 다음에 태극기 있고 그리고 태국의 국기가 있어요 타일랜드 국기 지금 여기 분들도 현지인 아니면 태국사람 같고요 깊은 곳은 아닌가 보네 저렇게 걸어서 사진 사진 찍는 아 여러가지 직업 생성이 많이 되는군요 여기는 자 아무튼 네, 이번은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고 있다가 손님들 사진 찍어주나봐 아, 여기 아예 배가 지금 정박해 있고 저기에 포토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사진 찍어주는 게 7만동이라고 써 있거든요 어... 자 여기 뒤에 배 보이시죠? 네. 여기뭐 당연히 인화하는 기계까지 다 놓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까지 있구나 아 저렇게 7만동에 찍어 놓고 사진 사이즈는 저만한 거가 어, 사진 크게 뽑아주네. 7만동이면 3,500원 정도 하죠. 저 사이즈 정도면 뭐 7만동이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<웃음> 우리 베트남 아저씨 이거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배가 기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무서워 하니까는 저기 노조시는 아주머니가 저 노루 바닥에 이렇게 딱 찍어주면서 깊지 않다고 아까 사진 사진사 아저씨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걸어 다녔죠 자 아무튼 코코넛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예전엔 여기서 막 개같은 것도 잡아서 막주고 그랬는데 요즘 그어저개 한마리가 있긴 있는데 여기선 안보이겠죠? 자 아무튼 저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서 아이 안쪽 작은 요런 골목골목 같은 데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자, 저게 이 코코넛나무에 코코넛 모양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? 와... 이건 여긴 진짜 베트남의 아마존이야 물 위에 떠있는 아마존 음악 소리가 이런 여기 안쪽까지 와도 들리기는 하는 거냐 좀더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없나? 좀 조용한데 방향이 지금 다시 돌아가는 방향이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뭐개 같은 것도 개 낚시 그런 것도 아주 해주고 그다음에 이파리로 막 무슨 뭐 메뚜기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뭐 그러기는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뭐 기다려 보죠 뭐. 이게 뭐코코넛포트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평화롭다 음악소리만 빼고 그쵸 그렇죠, 저런 흙같은거 있는데서 개낚시를 했는데 이제 저기서도 막 베트남 아저씨들 막 이제는 트로트를 계속 불러 그냥 아니 뭐 베트남에 처음 오신 분들은 신기하긴 하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막 부르고 뭐 이러니까 지금 커플분들이 지나가는 배타셨는데와 남자분 표정이 그냥 썩었어요 너무 그냥 시끄럽게 계속 그 노래를 하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손님이 아, 이런거 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이제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안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분의 표정이 제가 카메라를 못담았지만 네, 저랑 똑같다 라는거 <웃음> 자기는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지 그냥 이배타는거 자체가 싫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어, 돈을 어, 줬어요 지금 한 얼마 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직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해서 저기서 노래를 하고 손님들이 돈을 내고 그러면 또 그냥 뭐랄까 좀 조용한 코스로만 가는 그런 거를 그런 코스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호얀에 사는 개 인가봐요 어. 이 아줌마 그냥 통으로 잡네 그냥 아 낚시를 했구나 저렇게 아니 그 낚시를 하는 걸 보여주지 아 그냥 미리 잡아서 통에다 넣어 놓고 한 대충 이정도면 보여주는 건가? 아니 갑자기 그냥 이걸 잡을 수 있나? 난 어디 멈추지도 않았나? 코스를 빨리빨리 하는구나 이런 재밌는 코스를 빨리 지나가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돈 내는 코스를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인도 인도 여자분들 네, 인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죠? 자 아무튼 대략 한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근뭐이 네,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말 조용한 코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음악 크게 틀고 뭐 이런거 좋기도 해 음악적 취향에 맞으면 근데 그 음악적 취향에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음악이 아니라 노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아름다운 베트남의 자연을 느끼고 싶어요 조용한 상태에서 암튼 지금 이제 와서 아주머니가 저한테 개 잡고 싶냐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다 도착했거든요 잡아봐요 암튼 개도 잡기는 잡나봐요 개 잡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개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크랩 크랩 하세요 저 암튼 다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네, 여기 똑같은데 아 암튼 배는 지금 딱이 시간에 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해질 때쯤, 지금 겨울이니까 한다 시, 4다시 정도 또 햇빛 없을 때. 뭐 햇빛 있어도 베트남 모자 쓰면 되니까. 아무튼 나름 어, 오랜만에 타니까는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어요. 오 여기 이게 대나무로 만들어서 좀 무섭긴 했는데 뭐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으니까. 아무튼 제가 온 데는 여기 룽두아라는 곳이에요. Where do we go? the place we go